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몰타에서 얌전히 살고 있는 조이예요 반갑습니다 <웃음> 아 여러분들 사실 제가 몇년 전에 방송을 했을 때 이제 팬분들이 저한테 별풍선 선물을 주시잖아요 그럴 때 제가 리액션으로 춤을 한다고 하면 다들 거부를 하셨어요 었 <웃음>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막그 생각을 한거예요 아니, 아니 왜거부를 해? 내 춤이 뭐 어때서? <웃음> 진짜 그 병이 몰타에 와서까지 안 났나 봐요 전 사실 제가 춤을 되게 잘 추는 줄 알고 이, 있었어요. 한한 한 4일 전까지 네, 이렇게 매주 수요일에 살사하고 바차타라는 그 댄스 레슨이 열리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착각을 하고 어? 한번 가볼까? 딱 이러고 <웃음> 라인 다섯 잔에탁 마시고 갔는데 음, 자신감 또 충만 아나춤잘 추지 네, 왕년에 방송도 했는데. <웃음> 이런 게 제가 우리 몰타스토리로 통해서 왔던 학생들이랑 같이 간 거예요. 삼각대를 <웃음> 세워놓고 춤을 쳤는데 너무 아름다운 여성분께서 제 옆에 계셨는데, 참교육 당했습니다. <웃음>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파트너분 이름도 모르는 나의 파트너 그래도 저 막춤은 누구보다 잘췄다고야. 저는 진짜 부끄러 많은 사람인데 너무 재밌었거든요 여튼 여러분들 어쨌든 보셨을 때 재밌게 보셨으면 혹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